나와봐. 물 줄게. 음... 뭔 소리야? 나와봐. 토리 신났어요? 제 나올 수 있겠지, 토리야? 아니, 어 토리 안돼. 알았어, 알았어, 기다려, 기다려. 오이고 잘하네, 어이고 잘해 어이고 잘해, 어이고 잘하네 어이고 잘하네 오고고고, 고! 고! 고! 무드조조조조조조 쥬? 이고 오고고, 고고고 자는거지? 좋은거 아니지? 살아있는거지? 있는 거지? 왜, 왜 그래 무섭게 자는 거 맞지? 찔리 찔리 찔리 어어 하는 거구나